줄로 늘어선 소방차 옆에서 다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박자에 맞춰 춤을 춥니다. 사고 발생 직후 사상자의 심폐소생술과 구조가 이어지고 있던 시각 바로 근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태원의 다른 골목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참사가 난지 1시간이 넘게 지난 밤 12시쯤.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2 0 0 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술집 테라스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습니다. 결국 구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찰이 시민 통제에 나섭니다. 호루라기를 불고 읍소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조롱과 짜증이었습니다. 헬로윈 아, 복장을 한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는 사이 어느덧 시간은 흘러 새벽 3시가 됐습니다. 이땐 사망자의 시신을 체육관으로 옮기기 시작하던 시각입니다. 그런데도 바로 건너편 골목에선 여전히 클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누군간 불의의 사고로 생사를 오가고, 누군간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이렇게 외쳤지만. 현장에서 빨리 빨리 수 있습니다. 새벽까지 이태원을 떠나지 않고 헬로윈의 밤을 즐긴 이들에겐 전혀 가닥다